어, 이게 최상급 표현이 주어를 쓰면 양보의 뜻이 있다. 양보, 너에게 알고 있죠? 비용 뭐뭐 있지만, 이럴 때좀알이줄 때. 뭐뭐 좋차도 뭐, 여기 보니까, 자, 최상급 앞에 더붙었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음. 이게 주어인나요 주어? 네. 음. 그럼 결국 최상급 주어잖아요, 최상급 음. 표현이 주어를 쓰면 양보의 뜻이 있다. 라고 했던 말이죠. 이게 원래대로 실패한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따 없이 실를한다고 이게 좀 그래. 실를할수 있다. 이렇게 실패해야죠. 낭구로 실패한 거니까. 아무리 아,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이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예술이 많아요. 가장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이따 없씩 실수를 할수 있다. 밑에 거는 어떻게 될까요? 밑에 거. 자연의 법칙인데.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서 스트링이죠. 신내가 아래로 흐를 것이야. 이건 끝난 거잖아. 아래로 흐를 것이야. 그리고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주어가 나왔을 때 어떤 주어야? 최상급. 주어 맞죠? 최상급 주어죠? 이거 어떻게 살 거냐, 지금요. 가장, 가장, 가장. 그렇지. 가장 힘센 사람도 힘센 사람조차도, 그치? 어, 그걸 멈출 수없힘센 사람이 그걸 멈출 수 없다니까 아니라, 아무리 힘센 사람일지라도. 맞지? 어. 네. 아니면 뭐, 가장 힘 센? 왜냐면 도플로스 최상급이 나왔으니까. 네. 가장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야. 가장 힘센 사람일지라도. 어. 아무리 힘센 사람일지라도. 이 그것을 멈출 수는 없어요. 네. 어? 이해가요 네. 무슨 말인지? 네. 자, 그건 모를 수셨어 양보의 요그 양보. 그제 조심하고 없어 자, 이거 해석 스킬이야. 조심해.